음, 여긴 뭔데 이렇게 산뜻해? <웃음>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야. 천국이니까. 넌 지금 천국에 왔어. 천국? 잠깐만. 나 착한 일몇번안한것 같은데? 노력했으니까 데려와줬지? 아, 노력.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난 항상 화나 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행복해.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같이 뛰놀지. 난 항상 화가 나. 너도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어. 먼저 여기서 화로 체험해보렴. 어! 나도 천국급식! 드디어 먹어보자니. 우와, 이게 천국급식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로제떡볶이잖아! 분 모자. 음? 음, 너무 맛있다. 뭔가 우리 집에서 시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 음. 이건 뭐야? 유부 초밥? 이렇게 예쁜 유부 초밥이 있어? 천국? 클래스가 다르네. 얼마나 맛있을지? 음. 음. 음. 난 이렇게 떡볶이에 소세지 있는 게 제일 좋아 떡볶이에 소세지 음. 어이랑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기분도 산뜻해지고. 천국급식 계속 먹고 싶다.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음산해? 오비키? <목소리> 오비키?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지옥을 지키는 악마. 아, 네. 어? 근데 혹시 저번에 천국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난 왔다 갔다 해. 아 그러시구나. 헉! 지옥이요? 그럼 저 지옥은 거예요?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다시안 그럴게요. 피아노 연습하다가 한번 연습했는데 두번 그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웃음> 그래.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해. 어 그럼 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이제 가요? 아니 넌 하루 동안 오늘 여기에 있을 거야 왜요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네넌 에이... 이제부터 천지급식 홍보대사야 천지급식 홍보대사? 응 너가 천국에 갔던 기억 그리고 지옥에서 본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해줘 지옥 못 오게 아, 지옥 못 오게? 네. 그러려면 지옥이도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본 것들, 사람들에게 알려줘. 네, 지옥 못 오게. 여기 벌받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진짜 지옥 가면안 되겠다. 오키님들! 우리 오키님들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럼 지옥 급식 먹고 가렴. 약한 걸로 준비했어. 지옥 급식? 약간 공포? 오케이! 으아, 지옥 급식에는 벌레가 나온다더니 진짜가 봐! 뭐야 이건? 진짜 거미가 아니라 거미 젤리잖아! 안녕! 악수, 핸드이트 진짜 징그럽다! 근데 젤리니까 다리부터 재밌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음! 엄청 달콤해! 맛있다! 난 벌레를 먹는 잔인한 사람 다리부터 먹어주고자. 응! 음. 박고 음. 이렇게 문코 음. 먹고 다리 남았네. 다리도 먹고. 음. 여기 정갈도 있어 찌개에 찔려 죽는다. 아. 손 찔릴 뻔했네. 찌개부터 먹어봐야지. 앙! 응. 음. 꼬리도 먹어야지. 음. 정갈 소리 맛있다. <웃음> 지옥급식 약한 버전. 오, 이번엔, 오, 이거 파비시네. 지옥에서는 장난감이나 하용품도 먹인다더니 진짜였어. 오. 오, 잠깐만. 이거 소리 나는 파비 케이스에 넣으면 소리 날것 같아. 우리 해볼까? 소리 온. 오, 뜬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웃음> 사실 이거 다 된다. 그냥 막 눌러도 소리 난다. 끼키 끼키 오비키 그럼 이제 초콜릿 팝잇 먹어보겠습니다. 오, 빨간색 어, 빨간색부터 막아봐야지. 아, 알겠어. 빨간색 팝잇 이렇게 뜯어줬어. 음, 맛있다. 애매매에 이거 중간에. 그럼 주황색 맛은? <웃음> 주황색도 맛있 음. 주황색 맛있어. 이거는 민트초코 녹인 거라서 민트 맛 날걸? 음! 민초 맛이 확 나. 밥이 이렇게 먹으니까 더 신기하고 재밌고 맛있다. 어, 너무 맛있잖아. 기분이 찬뜻해져 다음은 <웃음> 틱톡젤리. 나 틱톡젤리 좋아하는데. 포도맛으로 하, 포도맛 한번 먹어보지 톡톡 트리는거지 이거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나오는구만 어? 음, 음, 맛있잖아 오. 다음은 마카롱 어, 딸기 마카롱 이 최고지 오키님들은 어떤 마카롱 좋아하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난 딸기 마카롱을 댓글로 달 거니까. 오, 이렇게 분리해서도 먹어보자고. 껍질만. 안 껍질이 너무 맛있어. 음, 맛있잖아. 음, 맛있네. 어, 이렇게 더운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맛있겠다. 음. 이 아이스크림 좋아해? 어, 먹어볼까? 쫀득쫀득 맛있다고. 음. 음. 맛있다. 밖에서 파는 것보다 천국. 여기 게더 맛있는 것 같아. 계속 천국 급식 오고 싶다. 청구급식 오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눌러야지 내 핸드폰 어디 갔니어 돈이다 어 뭐야 종이네 여긴 가짜 돈으로 화황된희망으 심어주네 네? 이거 먹는 거 된다고요? 진짜요? 오 어, 먹어봐야지 1달러부터음음 음? 이거 그거다 종이 먹을 수 있는 종이만 <웃음> 난 너무 부자여서 돈을 다 먹어버리겠다 음. 음. 우와 설득 아이스다 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어포크는 들었는데 말랑이잖아 어?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 말랑이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거 먹는 거 아니라 말랑이에요 이거 봐 우와 좋다 와 재밌다 저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어? 된대 좋지요 와이찰떡아이스 말랑이 갖고 싶은 사람? 좋아요 눌러 눌러 다음 청국급식도 기대된다 좋아 오늘도 신 체험하기 대성공!